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기억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목 목. 육 o u you 숙숙 su sa 자, 자, 벽, 벽, 북, 북. 이번에는. 한글 단어를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영어와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북북육육 육. 목목벽벽약약 벽벽 야, 야 숙. 숙. 싹. 싹. 짝. 짝. 국국떡떡 떡.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기억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